창세기 38장 읽어볼게요.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온하니라 하고.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것입에 있었더라. 6절 유다가 장자 엘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7절 유다의 장자 애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저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토로 입으니라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란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겨내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24절 석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절 그의 형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